안녕하세요. 송산면 공장 토지 전문 송산 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마도면 쌍송리 일대에 위치한 건축 중인 제조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경부터 화성시에서 산업용지 개발행위 제안을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도에 광명시흥지구 등 상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용이 시작되면서 인근 지역 공장들이 대거 화성으로 유입되면 허가받은 제주장 부지를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개가될때 매수하셔야 합니다. 쌍송리 건축적인 제주장은총 4필지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1개 필지는 200평 분양에 30평 건물을 건축하여 작은 고물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중에 사용승인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상세 사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필지 234 사진도 추가합니다. 제조장 지어주는 조건의 필지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는 총 분양 평수가 200평에 건물 평수는 30평, 분양 금액은 5억 3천인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필지는 367평, 건물 평수는 95평, 분양 금액은 1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지는 총 분양평수가 356평, 건물평수는 95평, 분양금액은 11억 5천입니다. 네번째 필지는 367평, 건물평수는 95평, 마찬가지로 분양금액은 11억 5천입니다. 이종근생제조업소로서의 건축조건이고 상수도 전기는 10킬로와트입니다. 평택시흥간고속도로의 바로 옆에 있어 마더IC와 직선거리로약 1km 이내에 있어 교통상황도 좋습니다. 이 제조장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복부동산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임장 및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